스피커도 새로 사고 뭐딱 하긴 했는데 음. 작업실입니다 몇 시까지 라이브 하냐고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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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그 스케줄 있어가지고, 스케줄 갔다가 재활 운동하러 왔습니다. 밖에 비 왔었어요. 비, 오, 물론 오는 게좀 와가지고, 지금 무지개 떴던데. 오늘 TMI, TMI, TMI 라고 했는데 지금 재활운동화로 왔습니다. 방소개요 소개하기엔 아직 좀 지저분해가지고 세팅만 끝냈고, 아직 막좀 지저분해요. 그래서 이거 뭐 정리하고 나중에 한번 방 소개에 브이앱을 한번 하겠습니다. 아니 완전히 다 끝낸 건 아니고 좀 이래저래 좀 선반 도 달고 해야 되는데 흠막 그런 데 디테일한 건다못 했어요 아직 밥은 못 먹었습니다 그 점심 먹고 아직 못 먹었어요 이제 어깨 완전히 괜찮아졌냐고요? 완전히 괜찮아지진 않았는데 그 그래도 그좀 재활운동 계속하면서 네 병원 또주의로 가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<웃음> Stay h e a 아니 뭐 짝히 지금 막 어깨가 엄청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? 재활 병원도 되게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재활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잘먹고 뭐 계신가요? 퇴근하고 집에 왔다네요. 퇴근시간이긴 하지. 저도 퇴근하고 지금 작업실로 와있어요 차가 좀 막히긴 하더라고요. 퇴근시간이라. 야근 코로나 검사했다는 분도 계시고. 맥주 한잔 하고 있어요 어, 그럴 시간인가 벌써 17시 <웃음> 반이구나 아, 아, 그래요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 배고프긴 하네요 빨리 재활운동을 하고 먹던가 그야할것 같네요 잘 지내고 있냐. 아,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스케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. 코미셔트 댄스도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활동도 하고 아주 그 이렇게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<웃음> 되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포미션 좋죠. 포미션 좋아요. 그냥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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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타 칠수있냐요 기타 안친지좀 됐어요 그래 어깨 수술하해서 아예 못 쳤다가 최근에 다시 칠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버릇이 중요한 게 이게 또안 하다가 또하려그러니까 이게 잘 손이 잘안 가는데 다시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제 뭐 하냐고요? 저재활운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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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길러보다가, 어우, 지금 더워가지고, 좀, 좀 자르고 있죠. 방은 제가 그, 그 뭐냐, 그, 완전 청소 끝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직은, 좀 뭐, 바닥이좀 어지럽기도 하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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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가 싫다고요, 저도 싫어요 <웃음> 가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을런지 노래 추천해 달라고요? 퍼미션 투 댄스 BTS 버터도 <웃음> 추천드립니다 다나마이트는 뭐 작년에 나온 거니까 나비코스는 또 장에 나온 거니까 일단은 오래 나온 두곡 많이 들으세요. 고등학교 기말고사가 나왔구나. 기말고사 <웃음> 너무, 너무 오랜 오랜만에 듣는데? 김활고서 와우 거의 10년 전 NBA 결승전 어느 팀 응원하냐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1라운드에서 떨어져가지고 사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편의점이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흠, 음. 한국 사람이 이게 요즘 뿌듯하다고요. 왜? 왜? 왜죠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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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운동하고 있냐고요? 네, 뭐 재활운동하고 부가적인 강화, 웨이트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루틴, 저는 스킨케어라는 거를 그렇게까지 해본 기억이 없어요, 팩도 안 쓰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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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그것도, 저는 원래 그냥 다 저렴한 것들만 썼어가지고. 20분 넘었군요. 펜트하우스 안 봐요. 펜트하우스 보려고 해봤는데. 제, 재방송하는 거는 몇번 봤는데. 모르겠어요. 저는 드라마를 다못 봐요. 일단 그 길게. 마지막이, 마지막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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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뮤비에서 무릎 잡고 아파했다고요? 무릎은 안 아픈데? 그 진짜 버르실 거예요, 그냥 이렇게. 아이고, 이러면서. 그날 좀 더웠거든요. 다음에도 라이브 켜달라고요? 알겠습니다. 저, 저 뭐, 빠른 시, 빠른 시, 어, 빠른 실내로 제가 그방 투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. 오늘은. 뒤에 운동, 재활 운동이 있어가지고, 이제는 갈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. 떡볶이랑 짜장면 둘다 요즘 잘안 먹습니다. 떡볶이 먹으면 쌀떡볶이 먹어요. 저거. 소화가 잘안되더라고요헬스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재활운동 하는 거죠 재활운동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그... 그 자신과의 싸움 그런 걸 하는 거죠 뒤에 있는 곰이 움직인다고요? 아, 되게 신기하네요 꼭 캡처해가지고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진짜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, 그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제가 방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이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. 어 더우니까 꼭꼭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.